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 날씨가 좀 많이 좋아졌네요 따뜻하고 그래서 어 지금 블레이더에 가고 있어요 블레이더에 새로운 데크 어 무슨 a o 건데 노예스? 노예스 시그니처 데크가 들어왔다고 해서 마침 종서가 요걸 또 사고싶다 그래가지고 어 같이 사러 가는 길 엄청 막혀요 여기 블레이더 거의 다와서 이제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블레이더 너무 차 아... 한용 한국... 손님 많네 아까 동화 났어요 그러니까 날 풀리니까 또 손님이 그걸 하네. 종서가 사려고 하는 뭐... 무겁지. 근데 이걸 왜 사? 크잖아요. 크고 <목소리는> <웃음> 가벼운 거... 저거 사면 되지. 저거 하나 트고 아이, 어머니... 아니야, 아이 빈이 샀는데, 아이 똑같은 거 싫어? 에이, 에이, 어가 조금 무겁긴 하지? 이건 모자이크 어? 여기 모자이크 왜왜왜 왜, 왜. 뭔데? 그거 뭐 모자이크야 수영복인데 야 이거 이거 6.25에 6.25? 6 맞아 6.3? 2호에서 6.5라고 표기 돼요 2호라고 블레이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같은데? A5 피드 들어가면 보 6.5라고 써져 있어요 6.5는 또 뭐야? 6.3 아니야? 6.5 6.5다. 16, 16, 16. 16.5는 15.8이 아니라 16. 16. 5 6.5 아니에요, 그럼165 나누기 근데요. 6 5보시면만원대요6 5 2만원 응. 응. 응. 어, 6.5에 6.5. 응. 1 6한2 응. 정도 나오는데, 그치6 5네 공식 홈페이지가 맞겠지? 어. 그치지 응. 잘못 적어 놨지. 어, 얘는 158이네. 아, 예. 어, 해, 잘못 잡았 얘랑 얘랑 헷갈려 거야. 어, 27? 57? 57. 5 7 0 나누기, 2.5. 22.5 맞을걸요? 22.8인데, 23인데 거의. 네. 6.5에 23에, 무게는? 2.2. 아니면 이 서비스. 야, 2,250. 어, 얘는 핸드 하나밖에 안 주지? 네. 그리고 뒤에는 그냥 스퀘어로 돼있고아이 플러그 2 24 4같은데 24네 휴 30mm짜리 가고 no. 그래? 예아그 교체해줄 수 있어 아 나이스! 이거 원래 주지 않아? 안아 진짜? 따로, 따로 사야 돼? AO 나쁜 놈들이네 아. 근데 이런 데가 되게 잘돼있다잘 깎아놨다 예. 헤드셋 들어가는 데가 확실히 비쌀 만만어 만듦새는 <웃음> 어 안에도 여기 다 이렇게 폼 파여져있고 안쪽에도 어 걸리는 게 없어 날카로운 부분이 이런 건 엔시틱이죠? 저... 엔시티? 아 요거는 요건, 요건 좀 날카롭다 여기는 여기요? 응 근데 여기 만질 일이 없기 때문에 어, 만질 일은 하는구나. 없는데 어쨌든 조금 어떤 노예스? 어. 브라이언 로에스 버전 2네 예얘 네. 사이즈가 6.5 가로 6.5에 세로 22.5 정확히 딱 2.54까지 정확히 계산하니까 무게 2.23 3 2kg 230g 중자공가3미 3미터 그러니까 아 이거 왜 추가로 안줘 데크는 끼울 수 있게 만들었으면서 데크만 익숙게 만든 거 아니야 청소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가 원가 비싸 어, 짧... 작다. 그런데 그러니까. 딱이 정도면 솔직히 커팅 안 하고 그냥 나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하는데 내, 내 스포터도 지금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붙일까? <웃음> 아 그러면 가라지. <갈아주네. 웃음>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붙이고 짝뜨리를 이따 붙일까요? <웃음> 음, 그래 딱 괜찮네. 어 수빈이가 영상 올린 거못 봤어? 이 아, 영상 딱이안 봐요. 어? <웃음> 롤러 포크 롤러로 문질러야지. 이거 봐 공기 엄청 들어가잖아. 롤러로 문질러야 돼. 롤러 있어요? 아니 우리 포크 빼면 휠 달린 상태로. 아. 그래, 수빈이가 그거 팁 알려줬거든. 야 포크에 다고셔가지고 문질러. <웃음> 수빈이가 잘 알려줬네. 이런 거 투명 투명 붙일 때 롤러제 필수구나. 우리 음. 맨날 저 까만 것만 붙여가지고. 생각이 어 그냥 공기만 그냥 없으면 되지 이랬는데 투명 그립테이프 붙이니까 롤러질이 필수네 어. 찮다어 이너팩 딱 맞아 딱 맞아 브리스 칠했냐? 네 여기? 헤드셋? 네 헤드셋 브레이크 먼저 조립해 지 아, 조립아 이야 이거. 이거 무게 통째로 재봐 몇 킬로인가 와 이거 다 조립했는데 몇 킬로 나올 까 같다 오! 딱 5킬로야? 5... 야씨! 5천6천? 5킬로 저거 3.5킬로 1.5킬로 차이면... <목소리> 디자인 바이 틸트 알류바 와 되게 가볍다 24에 28 커팅할 때 사이즈 보라고. 크기 응. 측정. 어. 어, 그러니까 요즘 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것도 안에 똑같네, MGP처럼 안에도 이중으로 돼 있고. 아 그래요? 응. 얘는 알루미늄 다른 응. 건가 봐. 약간 처리 를한번더한 거네. 아, 얘네가 아노다이징을 좀 두껍게 처리한 거 같아. 오, 야, 가운데가 더 볼록해. 네. 응. 여의만 어, 강성. 어, 보강. 어, 보강 때문에 가운데가. 아, 그래서 이게 3D 3D 폼스티어 튜브구나. 약간 입체적으로 아, 테이퍼드라고 음, 이렇게 하더라고 음, 그러니까 여기 딱 안쪽만 좀 강하게 진짜 그러네 아니 지금 봤어 음. 가자 네조리끝 가자 고마워 <웃음> 안녕 안녕 <여기 계세요. 웃음> 우리가 고맙지 뭐아 <웃음> 우리 여의도 가서 잠깐 타고 집에 갈라고 <웃음> 안녕 이... <웃음> 이디오 안녕 수빈 이 보다 잘타는것같 아. <웃음>